이티제에게 사과 한 번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방법 살면서 상대방이 이티제에게 크게 실수해서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꼭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사과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도출되는 결과물입니다. 먼저 이티제 앞에서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티제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인정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현정을 중시하는 이티제에게 재발방지책을 알려주면 이티제가 지켜보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 1. 상황에 대한 투머치 토킹 상대방을 만날 때쯤 이미 이티제는 상황의 진입 파악을 마쳤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상황 설명은 집중력만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이티제가 추가 설명을 요구할 때 빼고 상대방이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공감, 위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이티제에게 공감, 위로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티제는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서 불편한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공감, 위로를 요구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티제에게 사과할 때 기억할 매직 키워드 6글자는 이것입니다. Onul Doshi Chung Hajusi y a s 통 g m s h a d d u c d c J y n g s n Yul t o n g h ISTJ YUI Honin Shingo h a s i 1 HEB ISTJ World Membership A g r i d Hashi m c r e t y n g s Fan y n g s V Log ASMR Dung Total Nega G Benefit Yul Nul i u Suet s b e d e n Dan a r d Lul l i k h a g e D Haju Se y